<웃음> <웃음> 오장군. 아 네. 신기해. 집중해야 한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음. 좋았어. 자세 장씩 잡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첫 번째 언니가 제 성격이 무난한 것 같아. 요자 <웃음> 이렇게 되면 네. 이 언니 같은 경우는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마음 표현을 다 하는 편이고 음.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 조금 답답한 거 있으면 음. 뭔가 연락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겠고 음. 또 성격이 굉장히 소탈하다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성향 자체도 제일 그래도 무난하고 편안한 음. 사람이겠고 음.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그런 음. 상황. 음. 물론 내가 서운한 것도 말을 해서 푸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여리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돼. 삐지기도 조금 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상향이지만 또 혼자 판단하고 혼자서 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좋고 또 음. 언니 오빠 하면서 같이 가는 어루, 이렇게 사람이겠고 조금 소심해 네. 삐지기도 잘하고 음. 혼자서 끙끙하고 음, 내가 피하는 맞아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 돼 입맛은 한마디에 내가 또 서운해 가지고 또 속상해하는 음.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음. 되고 음. 막내 같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자. 이런 것도 보면 언니 같은 경우도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겠고 또한 번씩 속상하면 혼자서 끙끙 알면서 그속 마음을 어디다 풀수 없어서 이거 밤새도록 뒤치닥거리고못 자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고생 내가 맡은 일이나 어떤 생각이나 하게 되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이겠고 음.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은 어디서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기서 소심해져요 이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이게 일하는 데 있어서 성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나는 중간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이런 상황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음. 일을 못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보면 밤새도록 키워집지다 집과 직하혼서 끙끙 앓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음. 제 성격이 무난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중앙이고 음. 여기는 막내 같아 이지기도 잘하고 소가리도 잘하고 음. 이런 상황 맞네. 그리고 이 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우리 셋이서 이렇게 보면 서로 이런 상극관계는 없구나 이렇게 보면 오. 돼 그래서 무난히 그래도 잘 어울려서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음. 돼 분위기는 조금 다 달라. 오, 어, 아, 어, 서울, 어, 그래서 여기 우리 우정 관계는 <웃음> 이 정도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잘갈수 음. 있겠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일적인 파트너에서 서로 이제 주의해야 할까. 각자 조심하고 셌시서 일하면서 조심할 것두 장씩 잡아. 두 장씩. 두 응. 아무서자 어. 여기에서 보면은. 응?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언니가 조금 뭐 못마땅한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어.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조금은 참는 게, 손해본 듯, 그래, 내가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배려해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보면 돼 셋이서 아 일을 할때 내가 힘든 과정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밥을 몇개 볶을까? 두 개? 세 개? 아니세개만 많아요 뭐. 네. 네. 기다리는 그런 음, 마음을 네.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돼 아, 네. 그럼 내가 큰언니 마냥 다 그냥 어떤 일이든 잘못이든 음. 내가 끌어하고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자 음. 내가 우리 셋이서 일하는 파트너로서 주의해야 할건 뭔가 자 이런 거 오, 같은 경우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웃음> 이렇게 보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이디어 내세우면서 내가 어떤 한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돼 음. 응. 나도 언니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한목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 어, 이 언니는 제일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이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갖고 가는데 이런 거 내가 주의할 것은 어디서 해서 아, 내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항상 앞으로 나가면서 일을 리더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보면 돼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니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음. 음.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 손해 본 듯하면 이건 보석이 내 것이 될수 있어요. 내가 빛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음. 되고 자, 우리도 힘들 때 있을수록 이거 힘들 때일 때 나도 한몫하려고 아이디어 내놓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겠고 음. 여기에서 보면 은 언니가 그래도 제일 또 뭔가 잘 창출을 잘 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정하 전이 내가 이렇게 리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렇게 좋겠어 하고서는 같이 가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보면 돼. 음. 그래서 일이 조금 안될 때일수록 언니가 조금은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조금 참으면 이게 아주 보석이 돼서 나한테 빚을 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아직은 어린애 카드니까 막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만 가려고 하면 돼. 알았죠? 음,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 음. 언니들 말잘 들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